미, 중, 두 정상 간 대화의 물꼬가 틀지와 별개로 동북아 지역 위기에 대응하려는 미군의 대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미 해군 항모급 5척이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F-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함재기로 이용해 중앙모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상륙 지원함들과 전단을 이뤄 대규모 단독 상륙 작전도 수행합니다. 미 해군 전문 매체 등은 마킨 아인드 상륙 전단이 현지시간 9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인도태평양 전개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인도태평양이면 미 서부에서 인도까지 아우르는 바다지만 그 작전 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사이입니다. 니미츠 항모 전단 임무 배치 전 훈련을 마치고 현재 브레머튼 기지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. 미 해군은 이달 중 늦어도 올해 안에 니미츠 전개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일본 요코가모항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동북아와 주변 바다에만 핵추진 항모 두 척이 자리 잡습니다. 막힌 아일랜드의 가세로 강습 상륙함도 세척으로 늘어납니다. 유럽 전역에서 운영되는 미 해군 항모급이 한두 척인데 동북아엔 다섯 척이 집결하는 겁니다. 7차 핵실험 시기를 재고인 북한에다 중국의 대타이완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당분간 미 해군 전략 자산들의 주무대는 부가가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